2021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시해준 샘플 문제 A형을 풀어보겠습니다. 처음 작업하실 때 기본작업 1부터 작업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배점이 5점인데 띄워쓰기 하나를 틀리거나 점 하나를 실수로 빼먹어도 그냥 5점이 감점됩니다. 오타 하나만 있어도 감점이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을 때 천천히 오타를 확인하면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항상 맨 마지막에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2부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셀부터 F1셀까지 영역 지정하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 주겠습니다 글꼴은 맑은 고딕을 선택해 주시고 글꼴 크기는 16을 해주겠습니다. 글꼴 스타일은 굵게 해주시고 밑줄은 이중 실선을 해주겠습니다. A4셀부터 A6셀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키보드의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A7셀부터 A9셀까지 영역을 지정합니다. 상단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해주겠습니다. 좌측에서 서식 복사를 클릭해 주시고 F4셀부터 F9셀까지 영역을 지정해 주시면 두 개로 병합이 되었기 때문에 똑같이 두 개로 병합이 됩니다. B4셀부터 B6셀은 이미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병합을 해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A3셀부터 F3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 상단에 셀 스타일을 클릭해 주시고 강조색 5를해 주겠습니다. 상단의 메뉴가 다르게 나올 때는 창의 크기가 달라서 메뉴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장은 모니터 크기가 작기 때문에 좌우 너비가 충분하지 않아서 셀 스타일이 글자로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메뉴를 갖다 대서 읽어 보시면 똑같습니다 C4셀부터 C6셀까지 범위를 씌워 주겠습니다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문자 뒤에 %를 붙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해 주셔도 되고 키보드에 컨트롤 숫자 1을 누르셔도 됩니다 사용자 지정에서 지표준을 지워주시고, 골뱅이를 하면 글자라는 뜻입니다. 글자에다가 %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의 앞뒤에 쌍따옴표를 붙여주시면 %가 문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상단에 보이시죠? 확인을 하겠습니다. D4셀부터 D9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시면 이름 상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름 상자가 보이지 않는다면 파일, 옵션, 고급, 표시에서 수식 입력줄 표시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이름 상자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체크를 없애시고 확인을 하시면 이름 상자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는 상단의 파일, 옵션, 고급 탭에서 표시의 수식 입력줄 표시를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이름 상자를 클릭해 주시고 배점을 적어 주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글자를 오타를 내서 배점을 배저로 잘못 쓰고 엔터를 쳤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검사를 하다가 배점이 배저로 잘못된 걸 확인하게 됐을 때는 상단에 수식을 클릭해 주시고 이름관리자에서 배절을 편집 눌러주시고 배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배점으로 수정이 됩니다. 닫기 해주시면 배점으로 수정된 걸볼수 있습니다. A3셀부터 F9셀까지 영역을 지정해 주시고 상단의 홈탭에서 모든 테두리를 해주겠습니다. 굵은 바깥쪽 테두리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작업해 주시면 10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A4셀부터 H18셀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이렇게 범위를 지정한 곳에만 조건부 서식이 적용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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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희들은 학번을 검사하려면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이름을 검색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A는 고정되고 숫자4는 고정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키보드 상단에 F4를 누르시면 달러가 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더 F4를 누르시면 달러 A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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뒤로 쌍따옴표를 붙여주셔야 됩니다. 위크데이 함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위크데이 함수는 요일을 숫자로 반환해주는 함수입니다. 는 WEEKDAY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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이었던 이쪽 값만 False가 됩니다. 이제 IF를 써서 IF 가로 열어주시고 로지컬 테스트는 True False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구하셨죠. 맨 뒤에 콤마만 찍어주시고 1부터 5까지는 평일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쌍 따옴표 평일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엑셀에서는 글자는 반드시 앞뒤로 쌍따옴표를 찍어 주셔야 됩니다. 콤마, valueif s e 는 6보다 작지 않으면이 되는 거죠. 작지 않은 값은 6, 7이 되니까 그 값은 주말로 해주겠습니다. 쌍따옴표 주말. 이제 if 함수가 끝나면 가로 닫으라고 도움말에 나오죠. 이제 가로를 닫아주시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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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참조표를 범위 씌우지 마시고 내용을 확인하시고 범위를 씌우셔야 됩니다. 에버리지 함수는 전체의 평균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AV, 에버리지를 선택해 주시고 평점의 범위를 씌우면 전체의 평균만 구할 수 있고 일부의 평균은 구할 수 없습니다. 근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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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버리 r 로 값을 구해버리면 평균이 정확하게 구해지지가 않습니다. 변경이 안 되죠. 그래서 함수를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함수냐면, D-Average입니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는 D, A, D-Average를 선택해 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학과 성명, 생년월일, 평점을 필드 명이라고 합니다. 필드 명을 포함해서 범위를 씌워 주셔야 됩니다. 콤마 필드는 학과 성명 생년월일 평점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죠. 근데 t h 버리지 니까 평균을 구할 필드를 말합니다. 학과를 선택해 버리면 글자를 더하고 나누기해서 값을 구합니다. 근데 구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학과 성명은 필드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생년월일은 평균을 구할 수 있는 숫자 값인 날짜 형태입니다 숫자 값으로 계산은 되지만 생년월일을 가지고 평균을 구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필드명은 평점을 쓰시면 됩니다 D13 셀을 클릭하셔도 되고 파란색 표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번째에 있기 때문에 D13 대신에 숫자 4를 적어도 됩니다 근데 습관상 숫자를 하나씩 세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바로 마우스로 클릭해서 푸는게 좋은 습관입니다 콤마 프라이티어리어는 조건을 말하는데 조건은 학과가 컴퓨터학과면 따로 적을 필요가 없죠 바로 여기를 드래그하면 됩니다 그러면 학과 컴퓨터학과가 구해지죠 근데 지금은 저희가 경영학과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과가 경영학과여야 되는데 범위가 떨어지죠 dAverage 함수는 조건의 범위가 떨어지면 절대로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A24셀과 25셀의 조건란을 따로 만들어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범위 씌워주시고 학과와 경영학과를 적어주시면 경영학과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가로를 닫고 엔터를 쳐주시면 정확하게 경영학과의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값이 다르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 조건이 없기 때문에 경영학과의 조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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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식 입력 줄에서 쓰겠습니다. 라운드, R, O, 라운드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넘버는 디에버리지로 숫자 값을 구했죠. 맨 뒤에 콤마, 넘디지트스를 2라고 적어주시면 소수점 두 자리를 표시합니다. 이제 넘디지트스 다음에 가로를 닫는 도움말이 보이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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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 카운트를 더블클릭해 주시고 전체 범위를 씌우면 이 전체 범위에 들어있는 숫자의 개수를 셀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가 있기 때문에 3, 7, 21, 21개가 나옵니다 이거 가지고는 70 이상이라는 조건을 줄수 없기 때문에 풀수 없습니다 그 다음 count if를 써보겠습니다. count if는 숫자든 숫자가 아니든 조건에 맞기만 하면 개수를 셀수 있게 됩니다. 이제 첫번째가 레인지인데레인지는 조건의 범위입니다. 두번째로 콤마를 찍으면 조건이죠. 조건은 count if, sum if, average if, 이렇게 if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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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1 5 개는 학생 수가 아니죠. 70 이상인 사람 수는 3명인데 15라는 값이 구해지기 때문에 COUNTIF 암수로는 풀수 없습니다. 이제 COUNTIF를 s 사용해서 풀겠습니다. COUNTIF는 s 여러 개의 조건을 줄수 있습니다. COUNTIF는 조건을 하나만 줄수 있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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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 따옴표에 안에 크거나 같다 70을 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반드시 이고의 관계가 돼야 됩니다. 첫 번째도 70이 넘고, 두 번째도 70이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면 둘다 70이 넘으니까 하나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첫 번째가 70을 넘지 않기 때문에 카운트가 안 됩니다. 두 번째도 안 되고 세 번째도 안 됩니다. 이제 여기는 되죠. 그래서 두 개가 카운팅 됩니다. 다시 안 되고 여기가 되네요. 그래서 세 개가 조건을 둘다 만족하기 때문에 엔터를 치면 3이라는 값이 나옵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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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과의 앞세 글자와 입학일자의 연도를 이용해서 입학코드를 만들 겁니다. 일단은 학과의 앞세 글자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는, left 함수를 이용하면 앞에 글자, 세 글자를 가져올 수 있죠. le, left,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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4 프로포 함수를 더블 클릭해 주시고 맨 뒤에 가로를 닫아 주시면 첫 글자만 대문자가 됩니다. 이제 d 에다가 입학일자의 년도만 가져와야 됩니다. 년도는 y EAR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올 수 있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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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을 해주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최대값으로 적혀있지만, 최대값은 2010버전의 사용용어입니다. 2016버전은 최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최대로 나오게 될 겁니다. 혹시나 최대값으로 나와도 그냥 최대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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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trl-C 복사해서 나머지 값도 Ctrl-V 해서 값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통합기능을 이용해서 학과별 정보인증, 국제인증, 전공인증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먼저 결과가 구해질 표의 범위를 지정해 주시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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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크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단에 개발 도구가 만약에 보이지 않으신다면, 파일에서,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 개발 도구가 체크되어 있지 않으면, 개발 도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파일, 옵션, 리본 사용자 지정에서 개발 도구를 체크해 주시면, 개발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발도구를 클릭하시고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실 건데 매크로 기록은 그냥 클릭하시면 안 되고 반드시 값이 구해지는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총점이 구해지는 장소에서 매크로 기록을 하면 문제의 지시사항에 있는 셀 포인터의 위치와 상관없이 문제가 풀리지 않고 셀 포인터가 바뀔 때마다 값이 변경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총점을 구하는 위치에서 매크로 기록을 시작하면 매크로 이름을 매크로 1 그대로 쓰겠습니다. 확인. 총점이니까는 sum 매크로 문제에서는 합계 평균을 구하라고 할때썸이나에버리 r 함수를 쓰라는 말이 없어도 사용해도 됩니다. 포양 인증과 직문 인증을 범위 씌우시고 가로를 닫고 엔터를 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가 구해지죠. 아래로 채우게 해주시고 기록 중지를 하겠습니다. 기존의 값을 지워주시고 셀 포인터를 옆에 셀을 클릭하고 매크로를 실행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합계값이 제대로 구해지지가 않죠 직무인증만 나오게 됩니다 아래로 드래그 해 보시면 전부 다 직무인증만 나오죠 그래서 매크로의 시작 위치에서 매크로 기록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셀 포인터와 상관없이 되지 않고 셀 포인트에 따라서 결과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의 시작 위치가 아닌 다른 셀을 클릭해 주시고 매크로 기록을 누르시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은 총점으로 해주시고 확인을 하겠습니다 셀을 클릭해 주시면 여기 셀에서 여기 셀로 이동하는 작업이 기록되기 때문에 셀 포인터가 어디에서 시작하든 여기로 이동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셀 포인터에 상관없이 정확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지시사항에서 총점을 소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 이라고 썼기 때문에 는 포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을 쓰셔도 되고, 썸 함수를 써도 됩니다. 엔터 쳐주시고 아래로 드래그 하겠습니다. 총점을 구했기 때문에 상단에 기록 중지를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총점에 블럭이 씌워져 있는데, 블럭은 채점과 관계가 없습니다. 블럭이 설정되어 있어도 되고, 다른 셀을 클릭해서 블럭이 해제돼도 됩니다 총점만 정확하게 구해지면 정답으로 인정이 됩니다 상단에 개발도구 삽입을 누르시고 양식 컨트롤과 액티브 X 컨트롤의 단추가 똑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 컨트롤의 단추인지 꼭 정확하게 확인해 주시고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키보드에서 Alt키를 먼저 누르시고 A10셀부터 B11셀까지 드래그 하겠습니다. Alt키를 누르고 드래그하시면 눈금선에 딱 맞게 만들어집니다.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시고 Alt키를 나중에 떼시면 됩니다. 매크로 이름은 총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총점을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총점으로 변경해 주시고, 총점이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점의 값을 지우고, 셀 포인트를 다른 곳에 클릭해 주시고, 총점을 클릭했을 때 총점이 구해지면 정답입니다. A3셀부터, 이 3셀까지 범위를 지정해서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매크로 기록을 누르기 전에 결과를 원하는 셀을 범위 지정하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셀을 클릭해 주시고 매크로 기록을 누릅니다 매크로의 이름은 채우기로 해 주겠습니다 확인을 누르시고 A3셀부터 E3셀까지 영역을 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셀에 있다가 A3셀부터 E3셀까지 범위 지정하는 작업이 기록이 되기 때문에 어떤 셀에 있어도 항상 A3셀부터 E3셀까지 범위를 지정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상단의 홈탭에서 채우기 색을 표준색 노랑을 해주겠습니다.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개발도구에서 반드시 기록 중지를 누르셔야 됩니다. 연습이 충분히 되지 않은 분들은 기록 중지를 안 누르고 도형을 만들고 매크로 지정까지 끝낸 다음에 기록 중지를 누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만드시면 절대로 안되고 단추를 만들기 전에 기록 중지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기록 중지, 삽입, 도형의 기본 도형에서 빗면을 선택해 주겠습니다. 키보드의 Alt키를 먼저 눌러주시고, D10셀부터 e 1 1셀까지 드래그 해주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셔야 됩니다 그리고 Alt키를 뒤에 떼시면 됩니다 텍스트를 채우기로 적어 주겠습니다 채우기를 가운데 정렬하라는 지시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채우기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겠습니다. 아까부터 총점까지를 채우기 없음으로 해 주시고 다른 셀을 클릭해 주시고 채우기를 눌렀을 때 노란색이 채워지면 정답입니다. 차트에서 합계 계열과 2016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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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부터 2019년에 근로장학까지 범위를 씌우시고 마우스 왼쪽 버튼을 먼저 떼주시고 컨트롤키를 나중에 떼주시면 2016년 자료가 빠지고 학계값이 빠지게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누르시면 범위 수정이 끝이 났습니다.